안녕하세요. 포채tv입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14화에서 진성준은 모현민이 이피록처럼 살겠다고 말한 것이 꽤 신경이 쓰였나 봅니다. 모현민과 진성준은 사실상 비즈니스의 관계였기 때문에 그 발언에 진성준도 꽤 위협을 느꼈겠죠. 진성준이 다시 한번 모현민에게 물었을 때 모현민은 자기 자식이 순양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며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줍니다. 모현민의 임신 사실을 확인한 진성준은 보통의 아이 아빠가 좋아하는 느낌은 아니었고 뭔가 실성한 사람처럼 웃었죠. 아이가 생겼다는 기쁨과 함께 아내 모현민이 생각보다 더 위협적인 존재임을 확인했기에 만감이 교차하는 웃음이었다고 볼수 있겠네요. 15화 예고를 보니 진영기가 순양그룹에 총수에 한걸음 더 다가갔고 진성준은 벌써부터 순양은 다시 장자승계원칙으로 가겠다는 생각을 보였어요. 그만큼 자신의 아이가 생겼다는 것에 많이 기뻐하고 있네요. 그런데 모현민의 입장으로 보면 6화에서 모현민은 보트 안에서 진성준을 만났죠. 진성준은 모현민에게 호감을 표시하면서도 보트 안에 어떤 여자 연예인들과 같이 놀았었는지 말해줍니다. 그것도 밝은 표정으로 말이죠. 모현민은 수치러웠을 거예요. 순양보다는 아래이지만 나름 대한민국 최고 언론 가문의 딸이고 그동안 수많은 남자들에게 대시를 받아왔겠죠 모현미는 본인의 목표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에게 이건 어느 여자의 라이터이고 누가 앉았던 자리이고 대놓고 자랑하듯 말하는 재벌가막나니와 결혼할 생각을 하니 마음속으로는 분통이 터졌을 거예요 그래도 젊은 날에 놀 수는 있고 막상 결혼을 하면 진성준이 좋게 변하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겠지만 진성준은 신혼 첫날 밤부터 다른 여자의 향냄새를 맡으며 자겠다는 쓰레기 같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 후에도 진성준의 외박은 계속되었을 거예요. 모현미는 이런 모욕을 견뎌내었죠. 자기 자식이 순양의 주인이 되는 그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요. 그런데 모현미는 결코 당하고만 살지는 않을 캐릭터예요. 본인의 입으로 앞으로는 이피록처럼 살 거라는 말을 한 것으로 보면 진성준이 그동안 해왔던 짓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현미는 진성준의 아이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을 수도 있다고 봐요. 결말에서 진도준에게 진성준은 완벽히 패배하고 나락으로 빠지게 되겠죠. 그때 모현미는 진성준을 어떻게 대할지 궁금합니다. 시원한 사이다 같은 결말로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